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충전식 무선 선풍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선풍기는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 제품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11번가 아마존에서 구매한 미국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제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튼튼한 견고함인데요 제품을 보면 디자인에서 미국 이미지가 확 느껴집니다 튼튼한 공구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마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견고한 느낌도 없고 완성도도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4만원 정도면 저렴한 제품도 아닌데 좀 실망이네요 이선풍기는에어서큘레이터로 유명한 보네이도에서 나온 고포 라는 제품입니다 미국 선풍기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구매해 봤는데요 우선 사이즈가 미국 제품답게 상당히 큽니다 일반적인 선풍기와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크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그리고 최신 선풍기들은 선풍기 날개 엽수가 좀 많은 편인데요 이 제품은 아주 심플하게 삼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엽수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부드러운 바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인데요 3협이면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건 나중에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확인해 보죠. 이 제품은 내부에 2600mAh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충전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3시간 정도 충전하면 최대 7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품 설명을 보면 대용량 배터리가 이 제품의 장점으로 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2600mAh 정도 되는 손풍기는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장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제 생각에 이 제품의 장점은 선풍기 헤드가 90도까지 조절된다는 겁니다 선풍기 헤드가 완벽하게 손잡이와 일자가 되는데요 아이돌 응원봉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 작동이 시작되는데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풍속이 변하는데 총 3단계로 조절됩니다 그리고 단계에 상관없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선풍기가 꺼지죠 선풍기의 고질적인 문제는 뭘까요? 바로 소음입니다 일반 선풍기보다 시끄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도 1단계는 대략 45dB로 조용한 주택가 정도의 소음이 나고 3단계는 55dB로 일반적인 사무실 정도의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합니다.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면 바람소리가 꽤 심하게 느껴지고 야외나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옆 사람에게 별로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3단계는 야외에서도 크게 느껴지죠. 제가 이 제품에 기대한 건 바로 전자파 부분인데요 중국 제품보다는 전자파가 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풍기 전자파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걸까요? 이 제품도 전자파가 아주 상당합니다 미국 제품도 예외는 없네요 선풍기를 사용하면 전자파는 그냥 함께 가져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풍기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선풍기보다 좀더센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차이가 나거나 우월한 느낌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부분은 보통 선풍기 바람이 퍼지는 모양이라면 이 제품은 직격타라고 할까요 그대로 앞으로 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선풍기 날개가 삼엽이라 부드러운 느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호망 디자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엽수가 많은 선풍기 같은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집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스탠드가 없어서 세워서 <웃음>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탠드가 포함된 제품도 있지만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스탠드도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굳이 돈을 더 주고 살 이유가 없죠 이 제품은 가격이 비싼 것도 아직큰 단점인데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2, 3만 원대 제품과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것도 단점이죠.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기대했던 부분이 참 많은데 제가 생각했던 선풍기와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. 각도 조절이 된다는 것과 바람이 조금 강하다는 것 말고 눈에 띄는 장점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. 4만원대 국내 제품을 구매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끝!